네 여러분 템브릿지 동아시아 4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영상이 좋으시면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들 눌러주세요.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까지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13세기 초에 태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합을 하고 몽골족 족장회인 의쿠딜타이에서 위대한 지도자 징기스 칸으로 추대가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칭기스 칸의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인물이었어요. 그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뭐 천호제, 백호제의 군사적 기반이라든지 신일의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징기스 칸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서하라는 나라였어요. 그죠 왜? 서하는 뭐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줄이 필요했다. 그래서 먼저 비단길을 가지고 있었던 서하를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들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어로 옮기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호라짐왕국이라는 곳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 따라 동서 교역로 가운데 가장 먼저 비단길을 몽골족들이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골족들이 강력했던 이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 비단길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는 안정적인 교역로를 원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지역 이슬람권의 상인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죽고 이후에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은 그의 자손들의 위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징기숙한 후계자들의 정복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징그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칸입니다. 오고타이칸 때는요, 에 몽골 사신이 살해된 것을 계기로 고려에 대한 침공이 시작이 되고요. 이후에 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유목민 세계, 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 세계를 모두 통합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자, 오고타이칸 때 고려를 침공했다, 금나라를 멸망시켜서 유목민 세계를 통합했다라는 두 개의 업적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사 시간에 아마 이런 얘기들 살짝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오고타이칸때 거란족을 공격을 했어 그래서 몽골족의 공격에 밀린 거란족들이 고려로 도망을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거란족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몽골과 고려가 거란을 함께 공격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라는 거를 아마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을까요? 네, 아니었음 말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란 쪽이 불뿔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몽골에서 고려 쪽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뒤에서 거란을 공격해 줬기 때문에 너나가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너의 나라를 목숨을 구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조공을 바쳐라. 목숨값을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려의 경우에는요 이 몽골이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조공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고려에 파견되어 왔던 몽골 사신이 조공을 들고 룰루랄라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아가다가 정체불명의 집단의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요 고려가 바쳤던 조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고려 사람의 옷을 입은 여진족들이, 여진인들이 너네를 습격을 해가지고 우리의 조공을 탈취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많은 몽골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라고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조공을 다치는 척 해놓고서는 그래서 그렇죠. 뒤통수를 쳤다라고 오해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오고타이칸 고려에 대한 <웃음> 공격을 지시하게 되고요 1231년부터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 고려는 출시 무신정권 시기였고요 몽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나요 강화도로 옮기죠 왜 강화도로 옮겨갔나요 그렇죠 몽골족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바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다 건너 섬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죠? 이후에 고려의 민중들은 3 0년 동안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나갑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받다 보니 결국에는 무신정권 내부에서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최씨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에게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몽골족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고려의 대몽항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안 배웠나요? 네. 네. 음. 너배웠는데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요. 음. 자, 그런데 사실 이 몽골족과 맞서 싸우다가 항복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몽골족이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면서 나라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다고 멸망을 해버린다고.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고려라는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렇죠. 몽골족의 침입으에 의해서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뭐가 됐냐면은 몽골의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됩니다. 부마국이 되어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자 당시 고려가 몽골에 대한 항쟁을 끝내고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몽골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징기스칸의 손자 두명 사이에서 누가 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은 아리크 북카와 그리고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음. 두 명이 치열한 칸재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몽골족들은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칸의 자리에 오느냐? 칸의 아들이라고 무조건 다 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칸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가족들 사이에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와 이두 사람 사이에서 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좀더 유리했느냐? 아리크 부카가 좀더 유리했어요. 얘가 이제 원래 몽골 초원 쪽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이였고 쿠빌라이의 경우에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많은 몽골 부족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아리카 부카였어요. 쿠빌라이가 좀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고려는 항복문서를 누구한테 갖다 줬느냐?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누가 좀더 가까이에 있어? 프리. 프리, 아, 쿠빌라이가 좀더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고려가 항복문서를 갖다 준다고. 그리고 쿠빌라이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을까? 내가 불리한데 고려가 나한테 항복문서를 갖다 주네? 이거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내가 뭐할 거라고? 그렇지 고려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항복 문서를 갖다 줬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뭐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쿠빌라이가 아리크 부카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칸의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이후에 고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려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믿고 지지해준 나라이므로 나라를 없애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후에 고려의 왕과 원나라 황실의 공주를, 어, 몽골족의 공주를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후에 고려는 몽골이 사유의 나라, 부마국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음. 그러면서 이후의 고려는 원 간섭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의 고려의 왕들의 경우에는 원나라 공주와,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고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왕은 또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되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뭐 고려사에 나오는 충렬왕, 충수왕 공민왕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몽골의 공주와 결혼했고 또 그의 아들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됐나요? 됐겠지 뭐자 네. 그래서 네, 고려가 원간섭기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오고타이의 조카였던 바투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출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동유럽의 키에프 공구까지 가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요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도를 넣을 곳이 없어서 살짝 요렇게 네, 다시 확대한 다음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어, 여기 지금 표시 안돼 있는데, 키예프 공국이 어디 있냐면 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 나라 어디인가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바로... 옛날에는 키예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진출하였다고 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몽골족이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몽골족은 무엇을 손에 넣게 되느냐. 자, 당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동서로 이어주는 동서교역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건 뭐였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사막을 지나가는 비단길 요거 징기스칸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죠 바투칸의 정복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확보하느냐 이 유라시아 대륙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은요 몽골 고원에서부터 유럽에 이르는 초원으로 이어지는 초원길이 있어 그리고 바투칸은 키에프 공국까지 점령을 하게 됨으로써 동서교역료 가운데 두 번째로 어디를 요렇게 지나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초원길을 몽골족들이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음. 자 그래서 바투칸 때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이 몽골 어, 어, 동서 교우는 가운데 두 번째로 어, 초원 길까지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여기 중국 북부에서부터 동유럽까지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우리는 지금 징기스칸닌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복활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몽골족들의 전성기 최대 영역, 지금 지도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중국 전체,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여기 이야기했던 우크라이나 예프까지 정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는 라 얘기가 되겠네요. 음. 자, 지도상에 여기 카라코룸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대도 베이징의 위치도 일단은 봐 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봤나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고려가 원 간섭기로 넘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쿠빌라이라는 사람이 칸의 자리에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또 다른 형제인 아리크 부카와의 칸쟁탈전에서 승리한 쿠빌라이 는 족장회의인 쿠릴타이를 통해서 몽골족 전체를 이끄는 다섯 번째의 칸으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쿠빌라이가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몽골 제국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쿠빌라이는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의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베이징 대도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원이라고 해요. 한자 한 글자인 원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을 하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랬을까? 자기 영향력이 베이징이 덜 보다. 네 맞아요. 일단 아까 아리크 북한은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쿠빌라이는 대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수도를 옮긴 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그럼 굳이 나라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왜 바꿨을까? 이유는요. 자, 이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후에 종국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여기까지는 초원지역이지만 여기까지는 유목생활 하는 곳이지만 그아래는뭘 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유목제국의 방식으로 농경지역까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역까지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의 국가가 사용했던 통치의 방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후빌라이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기존의 중국 왕조와 같은 한자 한글자인 원이라고 나라 이름을 고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전히 유목제국, 유목민족의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몽골제국의 성격이 살짝 어떻게 변했다? 중원식 국가, 지금까지 중국을 지배해왔던 중원식 국가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목국가에서 농경국가로 완전히 변한 건 아니야. 여전히 유목제국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살짝 농경국가, 지금까지 중원지역을 지배해왔던 농경국가의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로 변신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이후에 구빌라인은 고려로부터 항복을 받아서 고려를 부마국으로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강력한 유목민족들, 거의 대부분 어디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했느냐? 여기까지 중국의 화북지역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했는데 쿠빌라의 칸테 몽골제국이 이 유목민족 최초로 강남지역까지 정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남송을 정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체와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란족의 요나라나 여진족의 금나라의 경우에는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동시에 지배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 이원적 통치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나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몽골족들이 차지하게 된 영역은 어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죠이 넓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어땠을까? 훨씬 더 다양했겠죠. 그죠 지역마다 사용하는 생활의 모습이 달랐을 거고 언어가 달랐을 거고 문화가 달랐을 거고 그들이 사용하는 자연환경 자체가 달랐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체 몽골 제국을 하나의 나라로 관리하기가 어땠을까? 무지무시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징기스칸 때부터 워낙 넓은 땅마다 에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니가 다스려 여기는 니가 다스려 라는 식으로 각각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제각각의 지역의 칸들을 따로따로 임명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쿠빌라이 칸때 원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또 각각의 지역에는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다른 칸들이 임명이 되고 그 지역들을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몽골 제국이 나뉘어지게 되었느냐? 동아시아의 원 제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오고타이 칸국, 차카타이 칸국 그리고 서아시아의 일 칸국 그리고 동유럽의 키차크 칸국 이런 식으로 여러 칸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음. 왜 한국이라고 썼느냐? 칸을 한자로 번역했을 때 한자 한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코리아가 아니라 칸이 지배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제국이 여러 칸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같은 민족의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몽골제국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 나라 전체를 다 몽골제국으로 봅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되나요? 다만 동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몽골제국은 원나라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죠 자, 그쿠빌라이칸때 이러한 업적들이 있었다는 거 먼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유럽 지역까지 이어지게 되는 동서 교역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뭐뭐뭐였나요? 비단길과 초원길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다를 지나가는 바닷길이었어요. 자, 비단길은 징기스칸 때 초원길은 바투칸에 의해서 장악이 됐죠. 그죠? 몽골족이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했던 동서 교역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였다? 바다를 지나가는 바닷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바닷길마저도 장악을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목적에서 어디를 침공을 하게 되느냐? 두 차례 일본을 침공하게 됩니다. 고려를 복속시키고 난 이후에 고려의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고려로 하여금 일본으로 타고 갈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들게 해서 몽골군들은 고려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일본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였어요. 큰 일이 났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일본으로 침략을 해 왔어. 사실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고려가 만들어준 배를 타고 일본에 내린 몽골군 가마쿠라 막부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제 일본을 몽골족이 정복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 나섰던 몽골군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낯선 땅이 아까 걱정이 되어서 어디에서 잤느냐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그날 밤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자던 이 몽골군들이 태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고 망가져서 전부 다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일본군 다음날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려고 바닷가에 왔는데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부서진 배와 바다에 떠있는 몽골군의 시체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무엇 덕분에? 태풍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불어줬던 태풍, 일본사람들 뭐라고 불렀느냐? 신이 바람을 불어주어서 우리나라를 구했다 라고 해서 신의 바람, 신풍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한자로 신풍을 일본어로 읽, 읽게 되면 가미카제가 됩니다. 가미카제. 어, 그래서 이때 불었던 바람을 일본사람들은 가미카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미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미국이랑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미국이 점차 승리를 거둬가면서 나중에 더 이상 미국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까지 몰리게 돼. 그러자, 이 일본이 미국 함 대를 격침시키기 위해서 어떤 투대를 운영하기 시작을 하느냐? 그죠. 자살 폭탄 특공대를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용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잔뜩 실어서 그대로 미국 함대에다가 꼬라박는 그런 어떤 자살 특공대를 운영을 하게 되죠. 그 부대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카미 카제 특공대였어요. 과거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몽골군은 기적적으로 이겼잖아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에게 기적적인 승리가 거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자살특공대들에게 가미가자특공대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던 거죠. 요런 것들은 알아두면 좋아요. 그죠? 상식과 교양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그죠? 음. 네, 뭐 여담입니다만 은이 가미가자특공대 가운데 상당수가 또 조선인이었다라는 뭐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해요. 음. 자그 다음에 남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몽골 고려 남성 3개국 연합군을 데리고 다시 한번 일본으로 침공해 갑니다만은 이번에는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태풍을 만나서 전부 다 바다에 고기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쿠빌라의 칸의 경우에는 일본의 정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바닷길을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닷길이 이어지는 두 번째 나라 어디를 침공하게 되느냐 베트남을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에는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을 침공하는데 이 역시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은 전흥다오 장군이에요. 쩌는다우 장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몽골군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뭐 이런 방법을 썼다라고 해요. 몽골군의 배가 강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강바닥에다가 무거운 쇠 말뚝을 박아놨다고 해. 안 보이게. 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척 하면서 몽골군을 쓱 유인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몽골군이 강을 따라 들어오다가 강바닥에 박혀 있었던 쇠말뚝에 걸려가지고 몽골배가 멈추거나 뒤집어지는 거야 어 그때 이제 베트남 군대가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모유로운 뭐어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것들 굉장한 나라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베트남 역사를 보다보면은 몽골이랑 싸워서 이겼고 미국이랑도 싸워서 이겼고 중국이랑도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끔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고 니네는 아직도 미국 식민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뭔가 살짝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죠? 자, 아무튼 이후에 이 대월의 대원에... 아, 당시 대월은 나라 이름이었고, 전시가 황제였거든. 그래서 이제 대월의 전 왕조 시기였는데, 이후에 이 대월의 전 왕조는 몽골에게 조공사신을 보내서 더 이상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바닷길을 장악하겠다라고 했던 쿠빌라이의 욕심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요. 좀더 서쪽으로 가서 당시 자와라고 불렸던 인도네시아 지역을 공격을 하고요. 이 지역을 정복하는 성공을 하게 되면서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었던 어디? 바닷길 마저도 결국에는 이 몽골제국이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제국의 경우에는 동서교역로 가운데 세 가지 전부 다 뭐? 비단길, 초원길 그리고 바닷길 마저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모든 동서교역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동서교역로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당시 몽골제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지금 쿠빌라이칸까지 해서 징기스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몽골족들의 정복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영역을 통치하다 보니 몽골족들이 그 땅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에 달려있었느냐? 이 넓은 땅을 얼마나 빨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만드냐면요. 이른바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을 몽골제국 전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일컬어 역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숙박과 숙박시설인데 식량과 말을 갖춰놓은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약 30km 간격마다 설치를 했어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뭐 하라고? 왜 굳이 숙박시설에다가 말과 식량을 갖추어 놓은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놨을까? 어, 그렇죠. 자,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은 중간중간에 무엇을 보게 되나요? 휴게소를 보게 되죠, 그죠? 힘들면 지쳐서 쉬어가고, 배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고 가라고 휴게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시설이 바로 이엽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은 동물이다 보니, 달리다 보면 지치고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되잖아, 그지? 그럴 때 무엇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갈아탈 필요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갈아탈 수 있는 말을 갖춰놓은 숙량과 숙량, 아, 숙박시설을. 아, 다시, 다시. 갈아탈 수 있는 말과 식량을 갖춰놓은 숙박시설인 역참을 몽골제국 전역에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갈아타면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몽골제국의 경우에는 비단길처럼 사막이나 고원같이 물이나 식량 같은 것들을 구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약 30km 간격마다 이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 둠으로써 역참과 역참으로 이어지는 거미줄 같은 촘촘한 교통망이 몽골 제국 전역에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신속한 명령과 보고의 전달, 이를 통한 효율적인 넓은 제국의 통치,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 마패처럼 생긴 어, 파이자 또는 폐자라고 하는 이 역참의 통행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이 역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교과서에 보시면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이슬람 지역 출신의 여행가가 이 역참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놨는데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보아도 이렇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단히 극찬했던 시설 바로 역참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빨리 몽골 제국 중앙에 알려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제국이 안정되고 난 이후에는 상인들과 같은 이런 어떤 교육의 상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면서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던 시설이 바로 이 역참이라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음. 자 이런 것들, 이런 역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 여기에서 여기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까? 역참 같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편하고 안전하게 빠르게 할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면서 동과 서의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이 이동서교육로 전체를 장악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비단길이나 초원길 같은 것들을 가리는데 지금까지 상인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방해 요소. 예를 들자면 국경이라든지 독점세력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교육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리해졌다. 동서교육망이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그죠이 동서교육로가 여러 나라에 의해서 각각 나뉘어서 장악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물건 검사 맡아야 되고 세금 내야 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은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었어 그지 또 서하 같이 여기 중간에 딱 가로막고서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용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동서 교역로의 일부를 독점해 버리면은 상인들은 중국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됐을 거야그 그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싹다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몽골제국이 위해서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서교역망이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쿠빌라의 칸때 바닷길마저 장악하게 되면서 해상교역도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뭐광저우라든지함저우취안저우 같은 중국 남부의 항구도시에는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러 어떤 무역선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시박사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무역선들을 관리했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장사하기 위해서 중국의 항구에 들어온 배들한테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검사하고 허가증을 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시 박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공항에 가면 세관 이런 거본적 있을 거예요 혹시 봤나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렇게 검사하고, 그지. 내가 가져 가서 안 되는 물건 있는지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시박사 같은 이러한 관청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다를 통한 교역이 어땠다? 그렇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려와 일본, 중국을 있는 그리고 베트남까지 있는 동아시아의 교역망이 형성이 되었고 이 동아시아 교역망의 경원 이후에 인도양 교역망을 통해서 지중해 교역망까지 연결이 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동, 어, 다시 다시 신항로 개척 이전에 가장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는 바로 이 몽골제국 시기였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됐나요? 네. 우리 이거 한시 10분에 끝나는 거죠. 그죠? 네, 진도가 급하다 보니 마을을 좀 빨리 하다 보니 좀 있으면 끝납니다. 힘을 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점심 급식에 안동찜닭이 나오죠. 그죠? 어, 또뭐 나오더라? 쇠고기붓국? 어, 뭐 마들렌 나오죠. 그죠? 음, 나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어. 자 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죠 자, 그이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살짝 불편한 게 있어 무엇이 불편했느냐 바로 화폐입니다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어땠을까 사실 저마다 다 달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하는 거, 저기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이 가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넓은 몽골 제국에서 하나로 쓸수 있는 하나의 단일한 화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화폐처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금이나 은이나 비단 같은 것들이었어.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금은비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금이나 은이나 비단은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무겁고 커요. 그죠. 이 비단길 같은 사막을 지나가는데 비단이나 금은 같이 무겁고 큰 것을 가지고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좀더 부피가 어떻고? 작고 무게가 가벼운 돈을 필요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에서 어떠한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느냐? 교초라고 하는 무엇? 지폐. 지폐가 뭐예요? 종이로, 종이로 만든 돈. 가볍고 부피가 적은 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의 경우에는요 종이에 불과했습니다.만에 이것이 화폐로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금이나 은과 같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교환이 가능한 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 이 교초라고 하는 지폐는 무엇에 가까웠다라고 보면 되느냐? 은 교환권, 금 교환권에 가까운 지폐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관이라고 써있어요. 뭐냐면은 요 교초를 가지고 가면은 은인지 금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있지? 은이지 금인지 모르겠는데 은두 상자랑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 돈이 바로 교초라고 하는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몽골 제국 어디에서나 금 또는 은이랑 바꿀 수 있어요. 부피도 작고 가벼워 사람들이 많이 썼을까요? 많이 쓰지 않은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 교초라고 하는 집행도, 집회도 역시 널리 유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이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 우리가 지금 배웠다시피 몽골제국 시기에 동서교육로가 하나로 장악이 되었고 이 하나로 장악된 교육로가 역참 같은 시설을 통해서 인간이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동과 서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문화가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전파되기도 하고 반대로 유럽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당시 유럽의 경우에는 약간 문화적으로 침체기였어. 암흑시대라고 하는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지역은 어디였냐면 바로 서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 지역에 뛰어난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같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이 당시 활발했던 동서교류를 통해서 원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까지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서아시아에서 들어온 천문학 지식을 이용해서 을 원나라 때 새로운 달력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달력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이었어요. 서아시아에서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천문 관측기구를 이용해서 을 1년의 날짜를 365.24251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던 달력, 원나라 때 만들어진 달력, 수시력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수시력을 대표적인 서아시아, 지역, 서아시아 지역의 지식이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과학의 발전을 이뤄낸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되나요? 알다시피 고려의 경우에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원나라에 들어왔던 이슬람의 과학지식은 이후에 고려에도 들어오게 되고요 고려 이후에 조선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보자면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던 혼의 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세계지도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중국을 너무 크게 그리기도 했고요. 아직까지 신항로 개척 이전이다 보니까 아메리카대륙 같은 이런 신대륙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존의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다시피 우리나라 모습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중국을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가 표현되어 있고요. 유럽 지역에 대한 지식까지도 담겨있는 세계 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네. 또한 원나라 때 만들어진 수시력을 참고해서 조선 세종 때에는 우리나라 서울을 기준으로 새롭게 날짜를 계산해 놓은 날짜를 계산한 정확한 역법서 달력 만드는 기술서를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겠죠, 그죠? 세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읽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걸로 7정산을많이를 꼽기도 합니다. 수능 한국사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알아놓으면 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움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당시에 활발했던 동서의 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 나아가서 유럽지역에 전파가 되어서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의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주로 송나라 때 발명되었던 중국의 물건들인 화약 인쇄술, 나침반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계사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화약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느냐. 중세 유럽에서는 말을 타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사람. 뭐라고 부르죠? 기사. 기사라고 불러요. 이런 기사들만이 전쟁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안전장비가 있어야 전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말이나 무거운 갑옷을 확보하려면 돈이 말이 들어요. 그래서 귀족들만 말이나 전 갑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귀족들만 전쟁터에 나설 수 있었어. 그래서 그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백성들을 지배하는 게 중세 유럽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화약이 나오게 되면서 총과 대포가 나오게 되면서 말탄 기사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사 계급이 몰락합니다. 또 총만 있으면 누구나 전쟁터에 나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전쟁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사계급이 몰락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데이 화약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중세 유럽에서는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손으로 벗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벗껴 쓰다 보니까 책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당시 기독교 사회였던 이 유럽 사회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책은 일부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들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직자들이. 어차피 성경 일반 사람들 모르니까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속여가지고 거짓된 믿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자면 은돈 얼마 기부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가 면제 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인쇄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경이 쌓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사제들이 했던, 성직자들이 했던 말들 중에 거짓말들이 팔로 나기 시작하는 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죠그뭐 마르틴, 루터라든지 칼뱅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같은 것들을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들어은는 봤나요? 마지막으로 나침반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떠 있어도 내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중해를 벗어나지 못했던 유럽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신항로의 개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들이 이 시기에 유럽에 전해졌던 이 발명품들에 의해서 나타났던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넓은 영역을 장악했었던 원나라 몽골 제국의 경우에는 14세기 말에 결국 무너지게 되고 15세기에 가게 되면 은 새로운 국가들의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시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